와..이건 뭐지? 건물이..아 커피숍이구나 아, 커피숍 되게 이쁘게 지어놨다 아 여기 춤춘 사람들도 있네 엄청 어린 친구들인 것 같은데 <웃음> 내가 봤을 때 일본 애들이 다끼가 엄청 많은 것 같아 어. 아..한국노래인데 저거? 한국 노 우타 됐을까? 아 한국요. <웃음> 어, 수바라시네. 네. 어. 생? 생. 생? 생. 한국인이세요? 네. Hey, Japanese Korean. 아 Japanese Korean. <웃음> 아 Japanese Korean. <웃음> <웃음> 어. 생. <Same>. 아. 아. <웃음> 어. 아. Anyway. 안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Just travel. 어, travel. 아,そうです가? 예,そうです네. What I doing now? Just for travel here. 예 oh, Yeah. Soですか? I don't have any plan. I l i k e it like this. Oh, so is... Yeah. So this. 아나다. 어. O仕事. O仕事が... 어 어? 어? 어? 어? 어? すか아 어? 잡. 잡. Job. Job. h 어스 r s t y l i 어. 헤어 헤어 들리어 And then YouTuber. YouTuber. 어 YouTuber. 오,そうですか. そうです. 이. 이. 하나다. 어. 韓国でえ日本のお菓子お菓子お菓子スイーツスイーツスイーツスイートスイートうんイーティンイーティンああイーティンスイートの私ビジネスしたい知ってる人いませんか知ってますえっとああトランスレーターあるトランスレータートランスレーターあトランスレーターあるああない韓国人に<笑> 아, 당신을 간곡히 나이. 너 조크. 아, 아니 너트랜스레이터까 아, 이터たい비즈니스소개し 아아아아아아아아そう。아아아아아아아아아あ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あ <웃음> <에, 미>,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나도 유튜버라서 안 될까요? 아, 되긴 나이도 있어, 되겠습니까? 유튜버, 어, 어, 어. 응. 음. 왓다시오 유튜버가? New job은. 아. 에 리얼리 job은 유튜버. 아. 네. 아하. 유튜버 friend와 유でも no problem. 아. 에 uh, Japanese sweets 유에 uh, Korean 디렉터. 아. 옮길. 아. 오케이. Oh. Oh. Uh, okay. okay. 売ってください。できますか売る仕事 oh. I don't have no no oh. no 全部売ってああ。ハーフ oh. and ハーフ。あ、ハーフ a ーフノーマニオッケーですかノーマニー送って、売ってハーフ。ああ、ハーフ、ハーフ、ですか50 50。50 50, 50. Ah, 50 ですかそういう仕事がしたいですね。あ<笑> oh. 소유, 소유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o u so you, so you, so 할 o u so you, so y o 그 so you, so you, so 은 o u s 은 you, so you, so you, so 지 o u so you, so you, so 고 o u so you, s やっぱりそうです요ね。ありが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います。a n k you. 아, see 하 뭐예요? 하하 행복한 날 되세요. 어, 고마워 해보고 떼. 일본의 여행을 즐기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해. 네. 아 짠해. I 네. 아, 네. see you. See you later. 네. 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사기 먹을 뻔했어. 저런 거안 믿어요, 외출에. 왜냐면 저기에 무슨 비즈니스 가방 들고 저렇게 서류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신기한게 이렇게. 사람들이저렇게벤또사가렇게저렇게 먹는 게 제일 여기 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한국이렇아 이렇게. 이어이이이이이 사마니 가이어고 고. go s u 아 s u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와 그래 또 좋다고 하니까 또 기분이 또 좋네 그는 서울에 사는 한국인과 최근 사이가 좋아져 아키 이자카야 키 이자카야 아키 이자카야 어 すごい네. 감사합니다. t h 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어, 뭐, 유튜 쿨쿨쿨 m 이게 카코 카코이 멋있다 downhill. 멋있다 아 멋있다 아나타오네 어 멋있다 어 멋있다 어, 멋있다 멋있다 대결 대결 딜이 이 eat e r a m e 어 라면 먹었는데 되게 느끼하다 아어 근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 어. 아이스. 어. 아이스. 어. 아, 이거 이아아 <웃음> think uh. Uh, you you like soy r a 아 어, 소스 라멘 아, o 아 아. 아아そ 아, 하이 하이, 아리가또 고자니다 I like oh. 신라면. 신라면. Oh, 신라면. 왜 e l l l 신라면 나중에 한국 여행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해요, 알려줄게요. 어떻게 감사 이렇게? Oh, t h a 진짜 감동받는 얼굴 인스타? 인스타, 오케이 인스타, 인스타 오케이 데스, 오케이. Thank you. Thank y o 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 Oh, thank you.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웃음> bye bye. <웃음> bye bye. Thank you. This is a t e n s i 네 여기가 오우. 저분들한테 사진 한장 찍어 달라 그래야겠다. 기테이크로 내가 먼저 줘야지. 어, 아노. ,あの 私みんなテイクフ 이거. みんなテイク 이거. 이거만 이것 좀. 어. 아. 기부 엔테이크. 私다시 이거 여기 민나 어 민나 왓다시어 그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죄송합니다. 어. 수고해. 수고해.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스마일 스마일. 오케이 오케이. 히야 히야 히야. 어, 고치고치. 오케이. 자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스마일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해피 가와이네 오케이 오와요 오와요 오와요 아, 가와이네 아, 가와이. 아, 가와이. 아, 가와이. 아, 감사합니다. 한국 학생들이었었으면, 은 뭐야, 저놈. 약간 이럴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아, 귀엽네 해도 이렇게 저렇게 받아주는 거지. 한국이었었으면 철컹철컹이야. 아, 여기서 조금 더 이동하니까 뭔가 여기 벤진 텐진? 텐진 거리에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 조금 더 일본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여기가. 사람도 더 많아지고. 장난 아니다, 여기. 분위기. 우와우. 텐, 아, 여기 다 텐치 아, 스테이션 아하. 아, 아, 아, 아, h 로아아 음... 아. <웃음>